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앞에 보이는 에어소프트형 광학 사이트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 구독자분, 애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몽키나인, 그러니까 수오틱스에서 진행했던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어, 제가 구매한 랜덤박스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파라원이라는 이, 그, T1하고 T2 같은 이런, 어, 닥터 사이트죠. 아, 다크 사이트래. 저 레드다 사이트. 다 사이트. 다 사이트라고 하죠. 어, 이 제품이 들어 있어서 상당히 어 기뻤어요. 그런데 어, 조금 요즘 제가 코로나로 걸리는 양성 판정 받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대소사가 좀 있어서 리뷰를 못 하고 있다가 요번에 어, 이 제품을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에 대해서 한번 개봉을 먼저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비슷한 류의 제품이 한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한세네 가지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뭐 주변의 지인분들께 뭐 판매를 하고 드린 것도 있고 한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와 조금 비교를 해봐서 이게 정말 어, 메리트가 있는 금액인지 그리고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뭐이 정도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개봉을 해 보면은, 음. 예, 뭐 내용은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파라원이라는 이 종이에 이런 식으로 몽키나인 샵에 대한 요 제품에 대한 설명서죠.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한다라는 뭐 설명서가 한장 들어 있습니다. 음. 몽키나인 수업픽스는 창원 마산 주소를 보면 마산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자주 가는 동네인데 네. 그렇고 두 번째로 요렇게 그 에어, 어, 광학 렌즈를 닦을 수 있는 이 이제 실크로, 실크라고 해야 되나? 이용용이한장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수옵틱스라고 여기 로고가 찍혀있는 용이한장 들어있고, 어, 본체, 본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요 공구인 것 같아요. 이 공구, 공구가 무슨 공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공구 그리고 또 파란 색깔 접착체 이게 아마 파란 색깔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 록타이트 같습니다. 이게 들어있고 박스 열어보면은 예 없네요. 박스 디자인은 뭐볼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얀 색깔 무지 박스로 되어 있고 전면에 이런 식으로 파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이트라고 앞에 적혀 있습니다. 이 적혀 있고, 음, 그거 외에 여기 특이한 점은, 요 상단에, 온리 에어소프트. 즉, 어, 실총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에어소프트, 비비탄 총에 사용을 하는 제품이라는 말이죠. 어, 고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수옵틱스가, 어, 부시넬이라든지, 뭐, 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어, 실총에 들어가는, 광학 사이트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닥터 사이트가 그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라는 추측성 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어, 그렇게 좋은지 뭐 제가 실총을 그렇게 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에어 소프트 수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 또는 실총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좋은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앵글을 좀 낮췄습니다 앵글이 높으면 이 제품을 봐야 되는데 제품을 못 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쉽게 이 제품을 보시라고 제가 앵글을 조금 낮춰서 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박스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전면에 이런 식으로 박스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형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겉에는 이 고무 패킹이 이렇게 한번 패킹이 되어 있고 조금 있다가 제가 이 고무를 한번 벗겨서 내부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어 있고 음, 여기 앞 부분 뒷면과 어, 전면에 이 렌즈를 보호할 수 있는 이 고무 요요 요 고무 링이. 달려있습니다. 고무링이 달려있고 그거 외에 렌즈 프로텍트는 따로 달려있지 않아요.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후면 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죠. 바라보는 방향에서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불이 들어와 있네요.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면에 보시면 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배터리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캡을 통해서 배터리를 넣게 되고요 2032 CR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 배터리를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 레버, 이 레버는 하는 역할은 바로 이그 닥터 사이트에 불이 들어오는 역할 불이 들어오는 역할, 지금 불이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데 총 0, 0에서 총 11단계의 불의 밝기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4까지는 나이트 비전, 야간에 나이트 비전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모드고요 어, 5부터 10일까지가 우리가 주간에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 보시면은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는 거의 카메라에 찍히지가 않죠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5단계부터 이제 미세하게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6단계, 9단계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10단계, 11단계 어, 11단계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닷이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음, 날이 밝은 주광에 사용을 할 때는 한 11단계까지 올려서 사용을 하고 어, 야간 같은 경우는 뭐 나이트 빛 모두 1에서 4단계도 어느 정도 보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와 어 여기 상부와 옆면에 0점 조절을 할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캡이 일단 먼저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이 캡을 풀게 되면 은 캡을 풀어서 뚜껑을 빼게 되면 은 이렇게 0점 조절을 할수 있는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캡 뚜껑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소리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영점 조절을 하게 돼요영점 조절을 하게 되는데 어, 아시다시피 국내법의 영점 조절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옵틱스에서 나오는 이 제품, 뭐이 제품뿐만 아니고 광학주의 모든 제품들은 영점 조절 기능이 어, 제거가 된 상태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점 조절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 제품 같은 경우는 0. 조절 기능 이 노브가 이게, 어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가 가능한데 고장이 났을 때 아니면은 요 파손이 되었을 때 분리가 가능한데 따로 어 수옵틱스에서 부품, 스페어 부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어 스페어로 어, 노브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수 있는 이 더미 노브 형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더미 노브를 구매를 해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요런 노브도 장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파라원의 이 각인이 옆에 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단의 마운트는 이그이 그, 이 마운트는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약 간 하이 마운트는 아니지만, 좀 로우 마운트 정도 되는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은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레일 마운트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육각 나사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동봉된 공구가 들어있다라고 했죠. 예, 동봉된 공구. 동봉된 공구를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공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보이는 요런, 어, 스타 드라이버, 굵은 거, 스타 드라이버가 제공을 하니까 이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이 제품에, 이, 그 뭐라고 하지, 이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을 할수 있는 육각 노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예, 식으로 꼽아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게 되죠. 좀 불편하긴 한데, 이런 뭐 식으로 돌려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고무, 고무를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뒷부분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 떨어져 있어요. 떨어,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요게 아마 살짝 붙어 있을 텐데, 손으로 떼면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게 불량이 아니에요. 원래 요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떨어져 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잡, 제끼면서, 요런 식으로, 어, 요거를, 요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고무를 완전히 벗게, 벗기게 되면은 요런 좀, 밋밋한 느낌의 어, 닥터 사이트 이 상태로 보면 상당히 좀뭐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고무를 씌웠을 때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는 파라원 레이저 각인이 된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파라원 반대쪽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또 요런 식으로 어, 전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어.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 고무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대표적인 몇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총 1단계부터 11단계까지의 밝기 조절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워터루프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물속에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비나 이런 것에 대한 방수 기능 그리고 기본적으로 밀스펙 형태의 기준을 충족하게끔 어, 제작이 되었다고 라 해요. 기본적으로 어, 전체적인 이 스펙에 대해서는 여기에 여기 썸네일에 한번 같이 첨부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닭. 사이트 사이트 닷, 닷의 크기는 2moa 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요정도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에어소프트 유저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 없지만 2moa 면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과 같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될어 여러가지 어 비슷한 제품을 한번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 파라 원 그러니까 T 1 스타일의 이 사이트와 비슷한 제품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은 에이스 원 암즈에서 나오는 T 2 제품이에요. T 2 제품인데 뭐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 제품은 그 홀로선 홀로선 아시죠 홀로선에서 나오는 403b 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좀 제가 가지고 있은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사용은 안 하는데 좀 장기수도 많고 아무튼 그래요 어총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격은 다 틀려요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전에 지금은 판매를 잘 안하고 있는데 예전에 판매를 했던 금액이 한 17,8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그 파라원 같은 경우는 149,000원에 지금 국내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만원이 넘죠 넘는데 국내에서는 한 30에서 40만원 사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불 중후반대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는 데뭐 국내에서 직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느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게 사람마다 편차는 있어요. 사람으로 마다 바라보는 눈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못 드리고 제가 같이 이렇게 촬영해서 테스트했던 영상들을 같이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세 제품 모두 그 2MOA의 다 사이트를, 사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기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라원, 최대 밝기를 했을 때파라원의이닥 사이트가 좀 퍼짐 현상이 다른 두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가장 맑고 선명했던 제품은 이 홀로선 제품이고 그 다음이 이 에이스 원함저 T2 이 제품이고 그 다음 파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맑기의 시인성, 시인성도 어, 가장 좋았던 거는 이 홀로선 제품이 가장 좋았고요. 이 파라원이랑 에이스원, 원 암즈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에이스원 암즈 같은 경우는 렌즈에 코팅이 되어 있게 되어 조금 더 진하게 되어 있는 편이라서 약간 파란빛이 많이 나고요. 얘 제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덜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렌즈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 시야각에 대한 뭐 시차 보정이라든지 이뭐영점 조절 기능을 테스트를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기능들은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뭐 실제로 우리가 게임에 사용을 하기에는 뭐 시야가 안 좋고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음, 휴대폰을 근접 촬영을 해서 찍어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음, 예를 들어서 11단계부터 테스트를 해봤죠 이렇게 눈으로 바라봤을 때뭐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 보통은 우리가 그 에어소프트 건에 얹어서 이 정도 사용하니까 한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시야를 사용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빛 번짐이 제일 심했습니다. 빛 번짐, 그니까그 광량의 중심으로부터 퍼지는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 에이스 원 암즈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같은 2M O인데도 최대 8기를 하더라도 빛 번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 점이 생각보다 얘 보다 작습니다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편할 수도 있고 요게 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편할 수도 있는데 요건 어디까지나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아니다 라고 제가 판단을 뭐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다만 이 에이스 원암즈 T2 같은 경우는 이 렌즈 구경이 이 파라 원 보다 조금 더큰 느낌 제 개인적으로 느낌이 좀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 시원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명확하게 다시 보이는 건 얘가 마찬가지 근데 얘가 또 얘는 또안 보인다 이런 건 아닌데 어, 밝기는 확실히 에 A1, T2가 조금 더파라원 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홀로선 403B 제품에 비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얘는 뭐 명확하게 이 닥터 닷도 확실히 보이고요. 어 렌즈에 대한 선명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뭐 당연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시차 보정도 상당히 잘 되는 것 같고요. 음, 렌즈 밝기에 따라서 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은 제가 봤을 때이 홀로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때이 제가 어, 같이 동봉되는 샘플 영상을 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으로 치자면 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14만 9 0 원, 17, 8만 원 정도. 지금은 이제품 이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꽉 외로 두고 이 제품 말고 좀 저가형 7, 8만 원짜리, 뭐 4, 5만 원짜리 중재 어, T1, T2들도 요즘 많이 나오죠. 그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그런 제품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 요 제품은 거의 30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대충 금액에서 15만 원. 얘는 한 20만원 얘는 한 30만원 선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파라원 음,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가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149,000원. 149,000원. 아마 한 12만원대 판매를 하면은 좀잘 팔릴 것 같은데 아무튼 가격 책정은 149,000원에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49,900원짜리 랜덤박스 구매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제한테는 49,900원이니까 이만큼 뛰어난 가성비가 어디 있을까요? 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에어소프트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 T2, T1, T2 이런 이런 닥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음,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게임용으로 쓸만한 제품 그리고 이 국방색 오디색이라고 하죠 이런 오디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FBI HRT 세팅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올려서 쓰면 은 상당히 이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 여러분들께 이그 에이소오남즈의 파라원 닥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